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312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9절을 우리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아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크고 놀라우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새날 교인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많은 일들을 또 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고 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꼭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의 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심령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가정에도 붕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기가 막힌 약속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기도이고, 기도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암 아마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더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부분이 이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쭉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매일 요즘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첫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이 이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2020년도에는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목장 모임이 오픈되었는데 우리 목자들 잘 한번 세게 들으세요 어, 우리 올해는 2020년도에는 우리 목장이 한번 기도를 좀 뜨겁게 하는 목장이 되어보자 기도를 좀 세게 하는 목장이 되어보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목장이 되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좀 되어보자 아, 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잡수시고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붕의 진동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개인 삶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만약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또 막막한 그런 어떤 환경들이 내 앞에 또 버티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 가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모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틀림없이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면 아 이때는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할 시간이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이 시간은 딴 시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아, 네. 하는 것을 딱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쁨이고 아, 네. 기도의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아, 네. 기도의 시간은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고 아, 네. 회복되는 시간이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지금 우리 새날기 안에 이 기도가 계속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겁니다 그그 그 시간은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함께 더 기도로 정말 바짝 아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제가 교회 하면 제가 늘 존경하고 제 한때 영적 멘토로 그렇게 성겼던 고하영조 목사님 그분의 그 어록 가운데 교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영조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인다 그랬어요. 그 문구가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야 나도 정말 탐이 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기쁘고 즐거워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설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왠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교회 가야지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어지고 기다려지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부응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2020년대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교회 그걸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델을 이 초대교회 1세기적 교회를 우리 교회 모델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는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보잘것 없는 교회였어요 번듯한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그 교회당마다 목회자는 커녕 성경책은 커녕 성경도 없지 목회자도 없지 번번한 건물도 없지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핍박이 바로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를 게 없는 거예요 뭐 교회당이 있나 목회자가 있나 볼 성경책이 있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바로 핍박과 박해가 그 외형적으로 있는 그 교회가 뭐가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 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게 뭘까?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만 해도요 예배 감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드리고 내일 또 드리고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오세요 그러면 아우 어제 예배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 예배는 예배 감동과 그 감기가 얼마나 그랬으면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요. 그리고 기도에 막 불이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부러운 것은 그 초대 교회는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거라 뜨겁게. 그것이 너무 부러워요. 천국같은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 이게 모델로 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종과 주인의 차별이 무너지는데요 빌레몬스에 보면 당시에 엄청난 신분사회 구조 속에 종과 주인의 신분이 무너지고요 그리고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장벽도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창비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 사이에 네것내것 것 없이 그냥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했다 이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이 그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가 가진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대뜸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영생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수 없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다 내어놓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갖다 쓰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대로 삶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따로 삶은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복음 그대로 삶에 그대로 나타난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런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회의적입니다. 아니 이건 성경에나 가능한 법이지. 어떻게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책한권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알아라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보여주시고 초대교회를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스토리를 읽도록 그리고 읽으면 감동이 올라오고 아 부럽다 어쩌면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설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 지금도. 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서요? 사람들이 형편이 살만해서? 또 사람들이 순해서? 아니죠.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네. 그 키를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네.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교회가 된 거구나. 네. 환경과 여건을 뛰어 너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1세기에만 그 역사를 하시고 21세기는 그 역사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만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어떤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들이 이 담임 목사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중직자들, 목자들에게 이 믿음이 쑥쑥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1970년대에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그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빌지키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멘트는 뭐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는데 그분의 그 강연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핍박과 활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이 삶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은혜도 감동도 능력도 없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가 아니고 날마다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왜 미국 교회 안에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다르게 역사해서 그런 겁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지금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히 믿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교회는 미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가슴에 불을 지핀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미국 땅에 그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국당에 바로 그 교회가, 소대의 교회에 나타났던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분들되는 갈등도 있었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쭉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갑자기 막 떠나는 그런 일도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난 다음 정말 세상의 희망이 저 교회구나 정말 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바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아픔이 있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하는 아픔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기도로 사명 삼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아픔이 큽니까? 그러면 더 기도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같은 초대교회, 천국 같은 1세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새날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그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제 안에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적인 메시지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된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예배당 건축 맞을 점에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크게 잘 짓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예배당만 짓고 잘 짓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아름답게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왜 저에게 이런 예배당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건축이 상황이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 저는 이 건축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건축비는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우리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해, 너무 커 이게 무슨 의미냐? 대저에 이렇게까지 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 우리 지금 교회 수준으로 봐, 이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건 무슨 의미냐 면 그것은 건물은 큰데, 교인들의 믿음은 작고, 예배당 건물은 큰데, 기도는 적고, 예배당 건물은 큰데,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은 적을 때, 그때 그 이야기는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은 큰데, 그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와 믿음은 너무 보잘것 없을 때그 건물은 큰 거예요 그건 천평이든 백평이든 다큰 겁니다 건물에 비해서 교인들의 믿음이 적고 기도가 적고 사랑이 적으면 어느 교회나 예배당 건물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신 것은 그 건물보다 더 좋은 교인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었죠 저는 너무 지우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건물을 큰 것은 부담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건물은 크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의 그 믿음이 너무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크고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교회 본질인 기도와 예배가 죽어버리고 그 안에 교인들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신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이 교회당이 정말 큰 거예요 우리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예요 과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검증는 사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는 일인데 이 예배당보다 더 정말 좋은 교인을 세워나간다는 것 이건 제가 정말 할수 있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지 네가 교회 만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단위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 네. 하나님 목사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누가 파워풀한 그런 교인들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네. 우리 세날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네. 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저는 복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 새날교회 예배당 잘 졌어 예배당 좋아 그 소리를 듣기보다 새날교회 교인들 믿음이 너무 좋아 예. 새날교회 기도가 너무 뜨거워 예. 새날교회 교인들 안에 사랑이 막 그냥 불타올라 예.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전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당 크고 아름답고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단장을 해야 돼 야, 우리 믿음이 혹시 너무 보잘것 없는 건 아닌가 기도가 너무 쫄아드는 것도 아닌가 기도를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성도 간의 사랑을 다 뜨겁게 만들고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힘있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초대 교회의 비전이 우리에게 비전이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음, 우리 한 시간 기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를기 한 시간 줄줄줄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실에 한 시간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 여기서부터 기도가 풀어진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열린다 여러분 특별히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일에도 많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날은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주중에는 목장이라고 하는 속으로 모임이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 특별히 교회를 정말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중요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2장 19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낙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스를 묵상으로 읽으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야. 네. 교회가 뭐냐?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야. 구경꾼도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네. 구경꾼처럼 교회를 숨기지 마라. 하나님의 가족이니 가족과 같이 지내라.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에베소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럼 이 가족의 어떤 그 본질을 느끼려면 주일 축제 예배에서는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쪽부터 저쪽으로 저쪽까지 어떻게 가족 같아요? 아니잖아요 인 회중이잖아요 회중 그러니까 이 가족을 경험하려면 소그룹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임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만 내가 교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에 가는 것야나 교회가 나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요 난 크리스찬 되기로 결단했어 그날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홀로 돌을 깨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지리산 계곡에 들어가 가지고 동굴 어둡진 침입지 촛불 하나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문 외우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냐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종교입니다. 네. 공동체 종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가족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가족됨을 느끼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어떤 교훈은, 어떤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 모임에 안 나오는데 이유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언젠가는 자기 집에서도 모여야 하고 집 형편을 공개하는 것도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또 대접하는 것도 짐이 되고 또 자기 삶 오픈해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아예 목장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안된 분이십니다. 그는 진정 교회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죠. 목장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정이 부담스럽다고 혼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일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장 모임은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날교회 등록하셨지만 목장 안에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새날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이 아니고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관계가 교인됨의 기초인 것이죠 기초.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듯이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엮어주심을 신뢰하시고 네.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네. 서로 자극을 주고 어떤 목사님이 빌리 그리안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빌리 그리안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자신이 성령님만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부흥을 물었더니 당신만 방해거리가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 여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거고 하는데 내가 방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 처럼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더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목장 모임에 안 가느냐고 물으면 수준이 안 맞다 수준이 안 맞다 가보니까 나하고이 수준이 너무 안 맞아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교만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그 부분에서 깨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 나가면 뭐, 이렇게 막, 이 자기 삶을 좀 자꾸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죠. 숨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빛으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삶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오픈하고 서로서 기도해줄 때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뭐죠? 불순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안 나는 것은 뭐 이유야 여러 가지 많지만 사실은 뭐냐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불순종이 있고 자기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하, 주중에 또 모이자 불편한 거예요 자기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 순종이 안돼 여러분 제가 한번 건조해 볼게요 목장에 참석하는 것도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너는 거기에 참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첫째, 쟤한테 먼저 확인해 주시고 지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맞다고 한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가셔도 돼요 그러나 꼭 기대해 보세요 제가 목장 모임에 가야 됩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라 <웃음>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이게 잘안 됩니다 이유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는 내가 순종하는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우리가 성, 순종하는 그바운더리를 어,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불순종이 있고, 자기 게으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그란 목사님 이야기가 목사님 자신이 성령님만 방해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야,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목회하는데겨르고 이렇게 되면 내가 교회 붕의 방해자가 될수 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 목장 오픈 됐는데 정말이나 할까목장문 가야 됩니까? 꼭 기도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부담 없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한 남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 의 삶의 목적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갈등과 마찰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빚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막 부딪혀가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좀 갈등도 일어나지만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흔히 잘 알죠. 많이 알면 알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서로의 민낯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취불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때때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공동체다. 그냥 일종의 내가 관중으로 있게 되면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주는 그 관계의 기쁨 그것은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목자스쿨 하기 전에 한 50여 명과 예비 목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장 모임이 힘든 게 뭡니까? 다 물어봤어요 67%가 공통적으로 목장 사역이 힘든 이유는 목장 모임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잘안 모여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목장 안에는 목원이 10명, 12명이나 되는데 모이는 것은 서너 명밖에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목자들이 힘 빠진다는 거죠 그 서너 명밖에안 되는 그 외의 사람들 안에 다 그러면 다 불신자들이고 그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힘든 거예요 야 여러분 고립되어 있지 마십시오 공동체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 관계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편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편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네. 불편하지만 때로는 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할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세워갈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습니까? 외로움이 많습니까? 절망이 많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곳이 목장이란 그곳이 소굽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안에서 같이 부듬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이 출축제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예배드리는 그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 가면 하하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웃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이유가 많겠지만 여러 어, 변명이 많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왜 공동체가 불편하고 어려우냐 왜 공동체 소속이 안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게 순종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네.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수여 우리 목장이 천국가족과 같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순복하는 자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좋은 교회 되게 달라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특별히 여러분 목장 이름을 부르면서 이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여 주님 제가 성령